네, 안녕하세요. 배우 권율입니다 디아블로 데블스킥 오프라인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양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많은데요. 저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